한, 두. 와우, 나이스샷. 하 안녕하세요, 황동주입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는 진짜 의상이 큰 목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엄청 고생해서 저 옷을 하나 하나 구해 와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의상은 첫 등장이었던 거 같아요. 공항씬에서 입었던 첫 등장에서 저의 캐릭터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닌가 한복 재질이에요 약간 한복을 모티브로 한 의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눈에 띄지 않았나 그리고 제 기억에도 가장 많이 남는 그런 의상이에요 아우는 오늘 이제 황금 가면에서 어 제가 촬영하는 내용은 아그 방송에 앞으로 조금씩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새로운 연애, 사랑을 시작해요 오늘 그 사랑하는 과정, 그장면들좀 촬영했고요 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나? 이 노예자식 하나, 둘! 근데 이노예지식 내가 대척이 보고 싶어서 큰일 났다고요 <웃음> <웃음> 캐릭터 소화 <웃음> 아 이번에 캐릭터 소화를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의상도 그래 의상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그리고 뭐 말투, 소품 뭐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 해주시는 이희양 선생님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촬영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언도 듣고 선생님하고 맞추고 선생님 하시는 대로 제가 잘 이렇게 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번 캐릭터 잡은 것 같아요 전사이기도 하고 제삼금융 <웃음>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 안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캐릭터를 보여드리고 또 장소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도 조금씩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배님 그 왼쪽에서 토너에서 뛰어오시게요. 아, 제가 가실게요. 아, 저기로 혼자. 하이 저기. 먼저 말해요. 스킨으로 쏘고. 네. 너왜 왜. 왜 그래? 무슨 일이죠? 아, 어 아, 더워 아, 아, 아, 아, 아. 제 고백법. <웃음> 제가 고백을 했으면 잘 됐으면 지금 이렇지 않겠죠 <웃음>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고백하는 법을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드라마에서 하는 고백처럼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제가 하면서 고백법을 좀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고백을 해서 이제 솔로 탈출을 좀 해야 되지 않나? <웃음> 아,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정말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황금 가면 꼭 본방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내용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